6챕터 통공의 벽을 넘어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보스는 6챕터의 찐보스, 바로 베일입니다. 베일 공략 정보를 보시면은 공격력의 증가함으로 저점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점 효과는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효과입니다. 하지만 진짜 베일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교단 지원병 때문이죠. 왜 다른 보스보다 어렵냐? 아, 힐러를 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실룽캐가 강한 게 아니었네요. 이때까지 쫄드가 싸우기만 했던 보스와 달리 힐을 해주는 쫄이 있다 보니 정말 골 때리는 녀석입니다. 2월 25일 패치 전에는 이 쫄만 떼고 보스만 잡는 게 가능했으나 패치 후에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계단 위에 좁은 곳에서 싸우기보단 계단 올라가는 이첫 계단에서 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베일에 도전한 제 캐릭터의 스펙입니다. 나마리의 스펙입니다. 쫄몹이 나오는 보스에서는 루나가 편하기 때문에 루나 웹폰을 사용했고요 루나를 키우셨다면 꼭 루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어, 사실 다른 무기가안 떠서 키운 거예요 최소 스펙은 공격력 12,000, 방어력 9,000대입니다 방어력이 높아야 하는 이유는 이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보스인 피어즈까지 바로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 수치를 정해놓았고요 베일에선 더더욱 방어력이 중요하기에 9,000까지 찍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세리아드의 스펙입니다 슬로우 공격이 가능한 히포쿠스 외에는 전부 다 힐웨폰으로 장착해주세요. 히포쿠스가 없으시다면 다른 웨폰들을 착용해주시고요. 꼭 힐, 보호막 웨폰으로다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위 공격이 가능한 웨폰이 한개 정도 있으면 좋겠네요. 세리아드의 아티팩트는 최대한 힐량 증가가 있는 문명의 충돌과 새벽의 전령을 넣어주세요. 저는 깜빡하고 안 넣었는데, 신부의 눈물 덕분에 공격력이 높아서 힐량이 커버된 것 같습니다 세리아드 또한 방어력 9,000대 가까이 해주시면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QE의 스펙입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 중 한계 돌파 다 찍고 왔고요 아티팩트 또한 가지고 있는 것들 중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가져왔습니다 QE 또한 공격력 1만 2,000대 방어력 9,000대이면 좋겠으나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 찍었네요. 세라자드의 보호막 덕분에 잘 버티니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격력과 방어력을 챙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6챕터 라인의 잠재능력 중에서 공격력, 방어력을 더 챙겨왔기 때문입니다. 고대 흔적 이벤트도 있고 해서 소울존버를 조금 했죠. 사실 이 도전하기 전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해서 그냥 편하게 클리어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캐릭터를 준비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클리어 경험을 들어보니 이 QE 자리에 라스나 윈, 오르타를 놓고 클리어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전부 다 스펙은 제 QE와 비슷한 정도로 준비했었습니다 특히 라스의 경우 잘 키웠다면 제일 편하게 클리어가 가능했었고요 라스가 쩔 몹을 전부 상대하고 나마리의 세리아드가 보스를 잡는 형태로 플레이했더니 아주 쉽게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윈으로 하셨던 분은 SR 웨폰인 라루고를 챙겨서 보스, 쫄모, 다 같이 도발을 통해 윈한테 공격을 집중시키고, 이 시간동안 나마리에로 교단 지원병을 잡는 형태로 플레이했더라구요. 하지만 윈을 그렇게 단단하게 키운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6챕터에서 말이죠. 오르타의 경우는 브레이크 타임, 이 불러내는 것까진 좋은데, 워낙 촐싹거리고, 받는 딜량도 50%로 더 맞다 보니까, 치바사, 자토, 1초 또는 2초 이상으로 준비가 잘된 오르타말고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데리클리어 할때 경험과 제 계정으로 플레이한 경험으로 볼땐 난이도는 라스가 가장 쉬웠고 그다음 큐이 그다음 오르타 순인 것 같습니다 위는 솔직히 제가 한번도 도전도 안해봤고 데리클리어 나 이런걸 안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베일의 공격 패턴은 그냥 평타 공격밖에 없습니다 다른 보스들과 달리 장판 공격을 한다던가 그런게 없어요 대신 보스가 계속 공격력 광화버프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아드의 힐량이 중요하고 계속 태그를 돌려가면서 캐릭터에 피관리를 해주는게 중요하게 되는거죠 중간중간 쫄이 소환될때 바로바로 교단지원병을 클릭하여 먼저 없애주는게 핵심입니다 어, 쫄몹의 종류가 교단병과 교단지원병인데 최대한 교단지원병만 잡고 교단병은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다음 쫄 소환까지 시간을 벌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멍청한 AI는 보스를 클릭해도 쫄을 때리는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메인 때처럼 캐릭터 뭐 들고 가냐에 느 따라 플레이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보스입니다.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들어갑니다. 자, 하업지는 이렇게 게임 시작하기 전에 미리 LP 포인트 채워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딜러, 메인 딜러인 나마리에로 리더 잡고 시작해 주시고요. 게임 들어오고 세리아드로 다시 열심히 LP 포인트를 채웁니다. 하백이 없다면 이렇게 플레이 해줘야 돼요. 자, 시작은 바로 제르티온으로 벨 뚝배기를 까줍니다. 자 그대로는 오른쪽에 타겟을 눌려서 교단지원병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교단지원병이 나올 때 바로 힐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지금 먼저 쓴것 같고요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보스를 때려줍니다 지금 보니까 QE의 말랑이가 열심히 교단지원병 성장하고 있네요 여유있게 보스 계속 때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말랑이가 전부 다 처리하고 왔구요. 자, 죽을 뻔했던 찰나 브레이크 타임 왔고, 아마 끝날 때쯤에 또 교단 지원병이 나올 겁니다. 자, 또 나왔죠? 일단 QE하고 세리아드가 열심히 쫄몹 상대할 테니까 저는 메인인 나마리에로 열심히 베일만 공격합니다. 자, 이렇게 피가 없을 때는 그냥 빙글빙글 돌아주시면 돼요. 세리아드가 힐 써주길 기다리면서 빙글빙글 도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교단 지원병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미리 사마엘로 변신해 둡니다 저는 사마엘이 1초이기 때문에 범위 공격을 하거든요 자 지원병도 나왔고 이제 로잘리아 한번 써주고 최대한 휴이 근처로 가줍니다 한 번에 몰아서 범위기로 잡을 생각인거죠 자또 피가 없어요 빙글빙글 돌아줍니다 돌 때는 이번에는 사마일 주변으로 그렇게 돌아야지 교단지원병 그 다음에 보스까지 한 번에 때리거든요 이거는 꼭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안 죽네요 어, 나말이에 이걸 안 죽네 자 이렇게 거의 뭐 딜증류 하는 식으로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쪼를 신경 써주면서 잡으면은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